애들아! 나 사실 유튜브 하고 있다? 벌써 구독자 다섯 명이야 오, 정말? 응! 나 꿈이 생겼어! 아, 나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야! 오, 어떤 걸 올리고 있는데? 음, 먹방 올리고 애책임을 만지고 놀고 뭐 그런 거 찍고 있지! 댕댕이의 외모라면 귀여워서 금방 구독자가 생길 것 같은데? 힘내! 에 <웃음> 그런가? <웃음> 뭐? 네가 유튜버? 그리고 구독자는 다섯 명? 네가 우리 집 강아지가 없겠다! 야, 차별! 그렇게 웃을 일이야, 그게? 너 같은 놀잼은 절대로 못. 따! 야, 막말하지 마! 미안한데 구독자 적은 애들은 좀 조용히 해줄래? 야, 너는 몇 명이길래 댕댕이를 그렇게 무시해? 댕댕이는 다섯 명이라고 했지? 어디 보자, 내가 너보다 무려 열 배나 많네. 어, 열 배면 어 손가락으로 어 계산이 안 돼, 몇 명인 거야? 바보냐? 난 오백 명이라고. 으어? <웃음> 그러니까 난 너한테 신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턴 나를 부를 땐 차별 신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자, 차별... 자별... 각함이 삼아 저, 저도 당신처럼 될수 있을까요? 야, 뭐해? 너 자존심도 없냐? 너도 영상 재밌게 올리면 금방 구독자 늘 거야 <웃음> 에휴... 그래, 열심들 히 해라. 절대 나처럼은 못 되겠지만 말이야. <웃음> 이 500명이면 우리 학교 전교생보다 많아. 생각보다 차별이 연예인이잖아. 괜찮아,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도 영상 재밌게 올리면 유명한 유튜버가 될수 있을 거야. 그래. 응? 아니야, 음, 아니야, 음, 아니야. 땡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학교 급식실을 먹방 해볼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배불러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음 이번 영상은 괜찮았던것 같은데 업로드 해볼까 <웃음> 너처럼 너튜브하면 다 하겠다 진짜 개노잼 왜케 너는 감이 없니 내가 영상 찍는 거 한번 볼래? 하넌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무시하냐 어디 그래 한번 해봐 쯧쯧쯧 네가 그러니까 다섯 명 딸이지 나처럼 5 0 0 명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잘 보고 배워 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맛있겠다. 야 리아야 저기 댕댕이가 잠깐 뒤쪽으로 와보래 급한 일에나 하던데 어? 진짜로? 알겠당 뭐야 아무 일도 없던데 어? 어 그래? 분명 불렀었는데? 잘못 들었나봐 헤이 hey, 뭐야 밥이나 먹어야지 어? 어? 어? 어왜 어? 이렇게 매워? 어, 으, 으, 어, 불타... 어? 어? 어? 어? 혀가? 어? 불타까? 어? 어? 어? 어머! 우리 차두기 여러분들 우리 반 친구 몰카 대성공 음, <웃음> 진짜 제 친구 표정 못 진짜 못 쓰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꾹꾹 눌러주세요. 좋 댓글 부탁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리아한테 너무하잖아. 야, 뭐가 너무해? 이게 바로 유튜브야. 바로 조회수라고. 아?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냐 너처럼 못생긴 애가 밥만 먹고 끝나는 영상을 대체 누가 보겠냐고 너 바보야? 너같은 보겠냐? 네, 네 얼굴을 네얼굴을 보고 먹방을 볼수 있을 것 같아? 그, 그래도 내 구독자 다섯 명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에이, 구독자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 없어 에휴. 이래서 이래서 학고들은 에휴, 진짜 답이 없다니까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댕이 친구분들 오늘은 브이로그 해볼건데요 저희 구독자 다섯 명 분들이 매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남들처럼 자극적인 영상도 아니고 재미도 없어서 유튜브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혹시 응?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출연해도 될까? 어 네? 네너 어, 혹시 99만 유튜버 있냐면 유튜브의 멤버이자 20만 유튜버 간요루루님? 이런데서 보다니 정말 팬이에요. <웃음> 아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야기 들었어 유튜브 많이 힘들다고 구독자 5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 그 마음 잃지 말고 꾸준히 유튜브 한다면 나처럼 10만, 20만 유튜버가 될수 있을 거야 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웃음> 여러분들 댕댕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만 이게 꿈이야, 센시야 연예인 유튜버를 만나다니, 이거 바로 업로드해야 돼! 헤들아 <웃음> 대박이야 대박 나 하루 만에 구독자 만 명이 되었어 정말? 어헤어 헤헤... 이이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지금 얼굴 표정이 다 보이거든? 한번 봐봐 해, 뭐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보여 보여? <웃음> 아니! 진짜잖아! 아,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딸게어떻게 네 아니 길 가다가 20만 유튜버 요루루님이 나타나 주셨어 그래서 뜻밖의 합방을 했지 뭐야? 그래서 하루만 에 이렇게 됐어! 뭐? 요루루님이랑 합방? <웃음> 야 차별! 너 구독자 500명이라고 했지? 이제 난 너보다 몇십 배만아 하! 네 실력이 아니라 그요르로 합박 때문에 올려놓고선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건 나도 했을거든. 야 운도 실력이야. 미안한데 구독자 지금만입좀어 좁혀줄래? 쉿! <돼> 진짜 완전 찐없어 <alongside> <돼> 그렇게 어유튜브하다가너 그러다가 인성 논란 터져 흥, 안 되겠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한편 찍어서 대박을 노려야겠어 대우댕이한테 질순 없지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똥 싸느라 냄새 나는 날참기역 들어갑니다 아배 아파 차아 이렇게 배아픈 친구에게 물을 부어보았어요 재밌죠? 재밌죠? 좋대꾸 부탁합니다 어, 뭐하는거야? 어. <웃음> 뭐하긴 구독자 올리는 중이지 이제 슬슬 업로드를 해볼까? <웃음> 뭐야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오히려 구독자가 빠지고 있잖아 이러면 안돼 댕댕 안 되겠다. 다른 수를 써야 해. 그래, 댕댕이 네가 20만 요르르 파프를 받고 구독자를 올렸지. 그러면 난더 유명한 유튜버 파프를 받을 거야. 여기가 바로 그 99만 유튜버 이형맨 치비라치. 계세요. 음, 누구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어, 아, 여배님 여배님 저 완전 팬이고 저엄청구독자고 그리고 제 영상이 나와주세요 저랑 같이 합방이에요 저 지금 이거 다 촬영 중이에요 아이 저기 미안한데 이렇게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건 애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알바 아니고요 좋아하면 찾아올 수도 있지 팬을 이렇게 막 대해도 돼요 빨리 제 영상이 나와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라고요 아 진짜 이 재민이가 진짜 경제에 신고한다? 너 같은 애들이 한눈이 아니라서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빨리 집에 가줄래? 오 레전드! 오, 유튜브 각 뽑았다! 오, 지금 화낸 거죠? 이거 다 올려서 논란 만들어야지 영상 앞에서는 완전 착한 척 하더니 완전 위선자였잖아 유튜브 영상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인간 좋은 척 봉사하는 척다 하더니 막상 팬이 찾아오면 완전 인성 쓰레기 레전드! 오. 어쨌든 빨리 제 영상에 나와서 구독자가 태워주세요 그리고 페네로스 완전 실망이에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제 채널에 저기 나도 사람이거든 내 사생활 좀좀 좀 지켜줄래? 경찰 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너 빨리 가! 정해신발그 전에! 너 빨리 가! 웃기고 있대! 응! 나첩밥소년이야신거해봐 야구르! 으으 진짜! 야 어, 진짜, 너, 진짜. <웃음> 이 재민이! 진짜 너! 이게 진짜 이거, 이거, 이 좁불낙이. 썸네일 각! 썸네일 각! 이거 완전 썸네일 각이잖아! 대박 대박! 이냐면 화내는 뭐 썸네일로 써야지! 아이! 진짜 너 빨리 가라! 아이씨! 좋았어! 이 영상 올리면 최수 대박이다! 근데 더 찍어야겠다 뭔가 부족한데?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웃음> 아! 저기 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99만 유튜버 이냐면님 몰래 들어는데 저기 인형맨이 자고 있습니다 자는 모습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좋대꾸 이고너 어? 아침에 봤던 그재민이너 어떻게 들어왔어 인형맨 어? 깼다 어, 어쨌든 좋아요 구독 귀 꾹꾹 눌러주세요 꼬마야 이거 범죄인 줄 몰랐어? 음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자 촉밥 선연이고 구독자 수만 올리면 되서요 하,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음 저도 말안 통하거든요 <웃음> 구독자 수가 늘었겠지 내 구독자 수나 볼까? 완전 구독자 10만명 되어있는 거 아님? <웃음> <웃음> 뭐야 유..유..유튜브 계정 정지? 아휴 엄마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계정 삭제돼! 몰랐니? 네? 그럼 저 구독자 영명된 거예요? 아저씨 때문에요? 히..오..쿠..쿠..쿠..쿠..쿠..쿠.. 이게 누구야 구독자 빵명에 잡으려니? 유튜브에 신 땡땡인 입체가 잘못했습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아...